오늘은 3장, 1편 3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저 개별적 중개실무 맨 마지막 파트가 또 있어요. 이따가 제가 찾아둘게요. 교재는 34페이지. <웃음> 자, 34페이지 보면 3장 타이틀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이 동그라미 치고 중개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게 뭐예요? 가게를 연다, 가게를 연다, 가게를 열때 등록을 받아라 누군가는 등록을 해주고 누군가는 등록을 받고 그러겠죠. 그 등록에 관하여 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운전면허가 있다고? 택시 영업 그러니까 개인 택시 영업을 할 수는 없죠 운전면허도 있고 택시 면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중개사 자격만 가지고 중개업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등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취득하고 등록도 받고 근데 우리는 이 등록 파트를 배우는 거고 등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주민등록표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대장에 기록하는 거또 등기란 말을 쓰죠 등기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말하고 등록은 대장에 기록하는 걸 등록이라고 해요 근데이 등록이 되면 여러분의 금지가 풀려요 그 그러니까 등록은 금지를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잠깐 볼까요 34페이지 가로 1번 종교사법은 종교업을 영입코지하는 자는 밑줄 쳐요 등록을 하여야 한다. 뒤집으면 등록을 해야 종교업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가로 2번 종교사무소 개설 등록이라 하면 셋째 줄이 있어요. 셋째 줄 금지를 해제. 거기 동그라미 째요 금지를 해제. 자, 여러분은 지금 종교업이 허용돼 있어요. 금지돼 있어요. 여러분 종교할수 없어요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그 금지를 풀어주는 게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을 해주면 그 금지가 풀려 자유롭게 종교할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법적 성격 이런 건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35페이지로 가면 등록 절차가 나오죠 칠판 보시고요 여러분, 등록이란 말 많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되고, 주민등록이란 주민등록표에다가 기록해주는 게 주민등록이에요. 그리고 그 증명서가 주민등록등본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록을 받는다면 등록대장이 있어요. 장부가 한장 만들어져요. 새로. 그 장부에 기록해 주는 게 등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김포에서 일을 하다가 세종시로 갔다 그러면 그한 장짜리 등록대장이 세종시로 가요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등록을 보는데요 여러분이 올 연말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종급을 하겠다 내년 이맘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돼 먼저 등록 요건을 구비합니다 등록요건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갖추는 거예요 사후에 갖추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이 등록요건을 다른 말로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등록기준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등록기준 등록요건 그러면 사전에 갖추는 거고 이 등록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할수 있는 자는 딱두 가지가 있어요 공인교사와 인 법인 여러분은 지금 공인인교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할수 없어요 나중에 이걸 갖춰야 됩니다 공인인교사나 법인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등록 요건에 뭐가 있냐면 교육받고 사무소를 갖추는 거예요 실무교육받고 사무소를 갖추는 거자 요건을 구비했죠 그러면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등록을 금지를 해제 금지를 풀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금지를 풀어달라 신청하는 거. 시작. 금지를 풀어달라 신청하는 거. <웃음>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내게 되고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게 되는데 이때 첨부되는 서류가 있고 첨부되지 않는 서류가 있어요.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공적가 없죠. 등록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 적합하다면 등록 처분을 해주고 등록 처분이 뭐예요? 금지를 풀어주는 처분이다 그럼 이때부터 등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등록은 7일 안에 해줘야 돼 등기를 친다 그런다고 그랬죠? 등기 친다 너 등기 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등기 친다 등록도 친다 장부에 기록한다 7일 내 따라해요 등 7일 등록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때부터 중개업자가 된 거예요 그럼 훗날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이거예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면 그때부터 더 이상 중기업자가 아니죠. 다시 한번 효력이 발생하면 중기업자, 개공이 된 거고 저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잖아요. 소멸하면 더 이상 개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중기업자,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효력이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사망을 했다. 사망, 법인은 해산을 했다. 등록을 취소당했다 폐업 신고했다 그러면 더 이상 중기업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중기업자는 중기업자예요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당해서 뇌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계속 중기업자예요 여기를 넘어서야 중기업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종기업자 개공이 됐지만 바로 종기업할 수는 없어요.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자 등록요건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등록을 받고 나중에 설정하죠. 따라서 보증 설정은 등록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미리 보증 설정을 하여 증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죠. 보증 설정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때 등록증은 교부할 때 보증 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줍니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해 줘야 돼요. 여기는 7일 내, 여기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등록증을 4월 1일 날 받았다, 뭐 4월 10일 날 업무 시작하든 5월 1일 날 업무를 시작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다만 등록증을 받았는데 개업식을 안 하고 있으면 휴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휴업이 3개월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3개월 넘어가면 휴업 신고 위반이 될수 있어요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뭐 해야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보증도 설정하고 등록증도 받고 인장도 등록해야 되니까 요세 가지가 업무 개시 요건이죠 따라서 보증 설정은 등록증을 받기 위한 요건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지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보증 설정할 때 목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탁을 한다 그러면 실제 돈이 2억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증 설정 방법이 공탁이 아니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다 그래도 20만원 이상 들어가야 돼. 목돈을 썼는데 등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등록이 되고 나서 나중에 보증 설정하도록 뒤쪽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흘러간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단계 등록신청자 35쪽에 가로 1번 <웃음> 등록신청자 가로 1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밑줄 쳐요.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이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외됩니다. 법인의 동그라미 아닌자의 밑줄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둘째 줄 끝에 둘째 줄 다시, 들쫓줄 앞쪽에 밑줄 차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거기까지 읽어요. 시작! 공인인교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주목하셔요? 주목! 공인인교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아닌 자는 할수 없대요. 아닌 자는 할수 없다. 부정문이 반복됐죠.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공인인교사와 이거 또는 뒤집으니까 와로 바뀌죠. 공인교사 및 법인만 등록을 할수있다가 되는 거죠. 자, 이쪽에는 공인교사와 법인이 있다. 공인교사와 누구 있어요? 법인. 자, 이쪽에는 공인교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왼쪽에 속해요? 오른쪽에 속해요? 여러분 모두 오른쪽에 속합니다. 따라서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만 등록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인인교사에는 소속 공인인교사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니까 소속 공인인교사는 여기 없고 이쪽에 소속 공인인교사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속 공인인교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소속 공인인교사가 등록을 받으면 이중 소속이라는 게 되죠. 이중 소속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속공인교사가 자기 사무소를 내려면 그 사무실을 그만둬야 돼요. 독립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 안 돼요. 옛날에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에 법조타운이 있잖아요. 거기 법원이 많으니까 변호사가 등록을 신청했는데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어요. 서초구청장이. 그래서 그 변호사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변호사가 패소했습니다 왜냐? 우리 법에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다고 있으니까 변호사에게도 중개사 아니잖아 해서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중개업을 한다 하더라도 중개사 자격증 따야 돼요 교육도 받고 다 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변호사 못하게 된건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다행이죠. 안 그러면 변호사는 변호사 자체만으로 바로 중개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겹치게 되죠. 등록이 가능한 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가능하고 이때 외국인도 중개사면 됩니다. 현재 외국인 중개사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 안되고 변호사 자격만으로 안됩니다. 등록기준을 다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등록기준, 등록요건. 사전에 갖추는 거다 사후에 갖추는 거다 사전에 갖추는 거 그게 다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35쪽 넘기시고 36쪽으로 가죠 36쪽에 가면 등록요건 구비 등록요건의 밑줄 그 밑에 밑줄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 박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박스는 참고예 참고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박스 밑에 1번과 37페이지 2번이에요. 즉 1번 공인교사의 등록기준과 2번 오른쪽 법인의 등록기준 그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나요? 다만 36쪽 다만 밑줄 쳐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겹을 할수 있는 경우까지 가로 쳐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겹을 할수 있는 경우 가로 닫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특수법인 특수법인에는 다음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인인교사의 등록기준과 법인의 등록기준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각각 자 먼저 공인인교사의 등록기준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등록기준 등록요건이라고 하는 건 특수법인 그러니까 지역농협, 지역살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쪽에는 적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특수법인이니까 공인인교사의 등록기준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인교사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누가 실시하죠시도지사가근데 출제위원들이 이시도지사를 바꾸죠 국토부 장관으로 그 다음에 이 실무 교육을 바꾸죠. 연수 교육으로, 뭐 직무 교육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꿉니다. 신청일 전몇년 안에? 1년 안에 받아야 되고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어,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건축허가를 받죠.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합니다. 건물이 지어졌겠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으면 이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 사용 승인, 사용해도 좋다, 사용 허락을 받는 거죠 이 사용 승인을 사용검사, 준공검사준공인가뭐 이런 말을 쓰는데 다 사용 승인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수도,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 입주가 가능한지를 확인받는 거야 그게 이제 준공 떨어졌다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죠 사용 승인할 때 와가지고 다 조사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부가 앞뒤 한 장짜리 만들어져요 그게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건물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가설건축물 대장을 제외합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러면 바꾸면 가설건축물 이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성인 즉 중공검사를 받아 조만간 대장 기재가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대장은 아직 없지만 조만간 대장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면 그 건물 괜찮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면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면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그 등기는 유한다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돼 있어도 좋지만 등기가 안돼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 건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자신의 소유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소유면 좋겠지만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으로 사용권이 있으면 돼요 전세 보증금만 줬던 보증금 더하기 월세가 있든 공짜로 쓰든 상관이 없어요 사용권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 사무소가 이렇게 갖춰져 있다면 이 사무소는 면적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면적의 사무소도 괜찮고요 이 사무소가 원래 갑의 사무실이야 갑중개업자가 원래 사무소를 쓰는 곳인데 이때 을이 여기다가 신규 등록 할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로 신규 등록 하는 거 가능하고 만약에 신규 등록을 받게 되면 무슨 사무소가 된거죠 공동사무소가 된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책을 봐줄게요. 가로 2번. 잠깐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실무 교육은 면제될 수 있어요. 과거에 종교하다가 폐업 신고한 사람은 1년 이내일 때와 소속 공인인구사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끝났는데 1년 안에 신규등록할 때 교육 면제가 되고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러한 건물에는 중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성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미술처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 포함된다 다만 이 건축물 대장에는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되므로 가설건축물의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마지막 반드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건물일 필요는 없어요 미등기 건물은 괜찮고 동그라미 2번 오른쪽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지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3번 개업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다른 개공에 이미 등록을 해서 사용 중인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주목하십시오 갑이 휴업기간 중이면 의리신규등록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업무 정지 중인 경우는 못 들어가요. 갑이 업무 정지 중인 경우는 동그라미 3번의 넷째 줄 끝에 다만의 동그라미. 다만 업무 정지를 받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에 신규 등록하는 건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종기업자가 휴업 중이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정지 중에는 못 들어가. 자 마지막 가로 3번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뭐야? 하자가 없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주목하십시오. 자, 그러면,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보죠. 자, 여기 보시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면, 내가 중개사야. 나 교육받았어. 나 사무소 갖췄거든? 나전과자가 아니거든? 이걸 다 증명해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내고, 교육받았으면 교육, 교육 수료증에 있을 거 아닌가? 수료증 사본도 내고, 사무소 확보했으면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 등본도 내야 되고 정과장 아니다 파산자가 아니다 이걸 다 증명해야 돼 자기가 근데 요즘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록신청서가 이렇게 있겠죠 등록신청서에 자기의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만약에 서울시장한테 자격증 받아가지고 이곳 경기도 김포시에 사무소를 낼때 김포시장한테 등록을 신청하면 김포시장이 서울시장에게 자격증 발급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한테 자격증 발급해 줬어요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죠. 따라서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기네가 확인하잖아. 두 번째 실무교육. 실무 교육 받았다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4일간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주는데 그 수료증 사본을 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김포시에서 직접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았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전자적 확인이 가능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건 들어가야 되지만 건축물 대장은 낼 필요가 없죠 왜? 건축물 대장은 김포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건축물 대장 등본은 제출할, 제출하지 할제출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 들어가야 돼 이때 사진이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이 조그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이 약간 사이즈가 크죠 사진 제출해야 되고요 무슨 사진? 성형 후의 사진 성형 후의 사진 그리고 나 결격사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사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를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만 외국인은 내야 돼. 외국인은 정과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잖아. 독일 사람, 캐나다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때 그러면 독일이나 캐나다의 정부가 발행하는 결격사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다가 내야 돼요. 원래 외국인은 제출합니다. 그럼 외국인은 서류를 더 내요? 덜 내요? 내국인은 서류를 하나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자 <웃음> 이렇게 해서 공인인교사의 등록기준을 받고 오른쪽 37쪽에 2번 법인의 등록기준을 봐야 되는데 법인의 동그라미 쳐야 <웃음> 자 주목하시고 자이 법인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는 법인 중개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요.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특수법인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수 있는 경우라고 그래요.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그럽니다. 이쪽은 특수법인인데 특수법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지역 농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에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중개업이 본업이에요? 중개업이 부업이에요? 중개업이 부업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무슨 업무? 조합업무,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여기에 더하여 중기업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를 사고 팔때 일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업무가 기본적 사업이고 중기업은 부수적으로 조합원 상대로 농지 사고 팔때 조금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기업이 본업이고 중기업이 주된 사업이고 얘네들은 주된 사업이 따로 있고 중기업을 부업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럼 산림조합은 임목이나임야을 사고 팔때 얘네들은 산업단지 안에 공장 용지 같은 걸 사고 팔때 그것만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이쪽 두 가지를 우리가 중개법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중개법인 보세요. 중개법인, 중개회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서 건설업 목적 건설법인 건설회사, 무역업이 목적이야. 무역 법인 무역회사가 되는데 우리는 중기업이 목적이니까 중개법인 중개회사를 중계 말하죠.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를 중개법인 그러는데 앞으로 뭐라고요? 중개법인 중개목적. 그런데 중개법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상법상의 회사 또 하나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중개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조금 오락가락하죠. 여기도 협동조합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도 협동조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쪽의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이에요 따라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돈을 똑같이 내요 10만원이면 10만원씩 다 어?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똑같이 내고 투표권도 똑같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농업협동조합이고 이쪽은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법이 협동조합기본법이에요. 여기는 협동조합기본법. 여기는 농업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어요. 법이 달라. 근데 우리는 이두 가지를 중계법인이라고 그러고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계업을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제합니다. 주로 이쪽을 출제하죠. 그러면 중계법인, 법인으로서 중계업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뭐뭐 상법상의 회사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인데 이쪽은 우리가 줄여서 중개회사 이쪽은 중개업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다 가능합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다섯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이쪽은 사업을 협동으로 그러면 중개업을 협동으로 똑같은 노력으로 해서 하고 이익도 똑같이 나누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한명의사 합자회사에는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원 회사의 설립자 근데 사원에 두 종류가 있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우리가 사원이라고 하면 무한책임사원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로 가게 되면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걔네들을 임원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 그러면 경영진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다섯 가지 다 가능하고 이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중개업 협동조합이 등록이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중에 영리 목적이 없는 법인이 있어. 영리 목적이 없는 법인을 사회적 협동조합 그런데 그건 안 돼요. 이 협동조합 중에서도. 한번더 말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속도가 대단히 느려요. 지금 자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건 원칙적으로 얘네들이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건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상법상의 회사, 중개 회사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중개협동조합을 말하며 얘네들은 특수법인이라고 한다. 상법상의 회사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 가능하고 협동조합 중개업 협동조합도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얘네들은 별도다 얘네들은 별도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회사에 가게 되면 주식회사라는 것이 회사의 자본을 주식수로 쭉 나눠가지고 지분 비율로 가져가는 거잖아 그런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주총회 할때 40%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너는 높고 나는 낮고 그런 게 없어 다한표 1인 1표제야 여기는 그리고 조합장도 선출하죠 민주적이에요 여기는 대주주가 좌지우지 하지만 아 법인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 범위는 1 플러스 6이야 따라해 1 플러스 6 만약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건설법인 즉 건설회사 무역회사 건설법인, 무역법인을 설립했다면 등록을 안 받아주죠 중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의 목적이 중견 목적이어야 되고요 여섯 가지만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섯 가지는 중견, 부동산 관리 대행해 주는 거 부동산 상담해 주는 거, 경영기법, 경영보 제공해 주는 거 주택 및 상가에 분양 대행을 하는 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해 주는 거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1 플러스 6 이렇게 얘기해요. 1 플러스 6 따라해봐. 1 플러스 6. 1은 뭘 말하지? 중기업을 말합니다. 중기업은 필수예요 선택이야? 네. 필수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 목적에 또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중기업이 없다.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중기업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6가지는 뭐야? 겸업이지 겸업. 겸업은 필수요 선택이야. 선택사항이니까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다른 사업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목적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알수 있어요. 거기에 건설업, 무역업, 부동산 개발업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배우니까 사실 이거는 1월 초에 배웠겠죠 기존 수강생들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1 플러스 +6. 6자 그러면 이제부터 법인의 등록 기준을 살펴보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이러한 등록 기준은 특수법인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는 공인인구사여야 되지만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사업단지 관리기관은 그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조합 전문가가 대표가 돼야지 왜 중개사가 대표가 됩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쪽은 특수법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필요도 없어 그쪽 법에 따르면 돼 농업협동조합법에 산림조합법에 따르면 되지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기준 여러분 교재 가로 1번입니다 37 가로 1번 상법상의 회사, 회사의 동그라미,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동그라미 그러면 앞에 회사를 중견 목적이다그러면 중개 회사가 되고 뒤에 협동조합을 중견 목적이라면 중개업 협동조합이지 농업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중기업이지 가로 안에 미줄차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미줄차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최근 됐고 여기 보세요. 자,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법인으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법상 회사 이어야 한다. 틀렸죠? 왜 그래요? 협동조합도 있잖아요. 또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나, 얘나 가능하다. 두 번째. 상법상의 회사로서, 상법상의 회사로서 등록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아니죠. 다섯 가지 회사가 다 가능하잖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법인이, 이 법인이, 이 법인이 등록을 받을 때 보증금 4억 이상 설정해야 되나요? 보증 설정 4억. 어? 2억은 어디서 나왔어? 4억짜리 설정해야 안해안 네. 합니다 없어요 지금 보증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보증을 4억 이상 설정해야 된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야 보증은 등록요건이 아까 아니라고 그랬을 텐데 나중에 보증 설정하는데 여기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부가 어설프면요 자본금 5천만 원과 5천만 원 이상이란 말과 보증금 은 4억 이상이란 말을 헷갈린다 그런 얘기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법인의 보증금은 4억 이상인데 법인의 보증금 4억 이상 나오면 맞는 얘기 같거든 근데 여기 지금 보증이 없다니까 보증 4억이 없다고요 저 뒤에서 나온다고요 제말 이해했어요? 아마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몇 번은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돼, 안 돼? 안 되고. 설립 목적, 사업 목적은 법으로 정한 업무만 1 플러스 6을 말합니다. <웃음> 문제, 중기업만, 중기업만 하려고 설립된 회사 등록이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중기업과 분양대행업, 중기업과 분양대행업 두 가지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됩니까? 네. 되죠. 중기업과 건설업. 그건 안 되지. 여섯 가지를 벗어났으니까. 다음으로 대표자는 공인인기사에 여야 됩니다. 뭐라고? 대표자는 공인인기사에 여야 해. 이거를 반대서 해 해봐. 반대서 해 뒤집어서 시작. <웃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대표자는 공인인기사에 이어야 한다라는 걸. 뒤집어서 반대해석을 해보라고 시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대표가 될수 없다 그 소리지 그러면 출제위원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대표가 될수 없다 이렇게도 출제하겠지 그러면둘다 맞는 말이야? 어, 둘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원래 지금 제가 여러분의 지금 수준에 맞추느라고 속도를 너무 늦추다 보니까 하나, 나도 늦췄네. 이 공인중개사가 등, 아, 요거 했잖아. 다시. 자, 계속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경영진. 경영진의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 자 그러면 갑 법인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거나 그런데 여기에 A가 대표예요. 그리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인이 중개 주식회사야. 중개 주식회사. 그러면 이 사람은 대표이사, 이 사람은 전무이사, 여기는 상무이사, 여기는 감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 밑에 직원들이 또 있어요 과장, 대리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대표자는 꼭 중개사여야 되는가? 대표자는 꼭 중개사여야지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러면 셋 중에 몇명 이상 한명 이상이 공인구사이면 되니까 이 사람이 중개사면 되고 더 이상 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보면 공인인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임원이나 사원이 될수 있어 없어? 있다 이겁니다. 경영진 들어갈 수 있죠. 물론, 다 중개사 면 좋겠지만, 3분의 1이요? 2분의 1이야? 3분의 1. 초과여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한 명만 중개사여도 되지. 그러면 총 4명 중에 대표까지 2명이 중개사고 나머지가 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실무교육. 여기는, 실무 여기도 실무 다 실무 교육이야 자격증이 없어도 자 그러면 뒤집어서 볼줄 알아야 되니까 대표 빼고 대표 빼고 나머지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2가 종교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은 전원이요 3분의 1이야 여긴 전원이지 요 놈을 3분의 1로 바꾸지 말라 그 다음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사무소 확보하는 것 똑같고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한 명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돼한 명이라도 교육받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하자가 있다 그러면 등록이 안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을 신청한다 말이지 그러면 등록신청서를 역시 낼 거고 등록신청서의 서류 우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중기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으며 자본금은 1억 2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면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기부동본을 떼다가 김포시에 내야지. 그런데 지금은 전자정부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증명하려고 법인 등기부동본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포시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상업등기소로 들어가 그래서 그 법인 등기부를 직접 모니터로 확인해 버립니다. 회사의 상황을 확인한다고요. 설립 목적까지. 그다음 대표자가 중개사고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야 되니까 자격증 사본 내안 네, 내? 안 냅니다. 이것도 다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다 확인해 버려요. 서류를 낼 필요 없습니다. 교육받았다는 서류 원칙적으로 낸다 안 된다? 낸다? 낸다. 다만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한다 건물주다 그러면 건물등기부동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이런 걸 제출하지만 건축물 대장은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고 대표자의 여권용 사진이 들어가야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다 단 외국인은 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외국 법인이 있다 이거예요 외국 법인 그러니까, 미국의 중개회사가, 캐나다의 중개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중개할수 있는데, 얘네들은 본사가 외국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중개업을 하려면, 영업소를 둬야 됩니다. 영업소를 두고, 그 영업소를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외국 법인은 하나 더 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외국 법인은 서류를 더 내, 덜 내? 더 냅니다. 여기까지가 요건과 서류까지 되겠어요. 다음으로 등록 신청. 여러분 교재 39페이지입니다.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7판. 책이 필요하면 책을 제가 읽어줍니다. 등록 신청이 뭐죠? 등록이 뭐죠? 금지를 풀어주는 것. 그럼 붙이면 금지를 풀어달라 신청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금지를 풀어달라 신청하는 것. 상상을 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등록 신청한다. 첫 번째, 누굴 찾아가나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을 찾아가는 거고 이걸 잘못 하는 사람들은 시청, 군청 이렇게 하는데 시청이 아니에요. 시장, 그래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이때 시에는 구가 없는 시, 김포시, 광명시 이런 데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요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로 가야 되고요. 인천시도 구가 있으니까 부평구 이런 구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성남시도 둔당구, 수정구, 중원구가 있기 때문에 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포시, 광명시, 시흥시 이런 데가 해당되고 구청장이라고 그럴 때 이때 구는 자치구와 비자치구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서울 밑에 있는 구, 인천 밑에 있는 구는 자치구예요. 거기를 찾아가면 되고 성남시 밑에 구가 있다. 분당구? 그럼 분당구청장을 찾아가면 돼. 수원시에서도 구를 가야 돼.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그럼 팔달구, 영통구로 가야 돼. 수원시로 가는 게 아니고 고양시도 고양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야. 일산 서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덕양구청장을 찾아가야 돼. 그 다음에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중개업자가 사무소가 이곳 김포에 있는데 주소지는 부평구야. 그러면 부평구청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김포시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무소 기준.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내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낸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똑같다?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 그게 39쪽 맨 밑에 있어요. 바로 2번 등록 신청 수수료.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사무소 관할 민주천 지방자치단체 조례 조례의 동그라미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것이 6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박스를 봐요. 이거 나중에 또 배웁니다. 자, 박스 안에 1번, 2번을 묶어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 오른쪽으로 가면 시도조례, 시도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 4, 5, 6을 묶어 3, 4, 5, 6 얘네들은 다 시궁구조례, 시궁구조례, 시궁구조례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시험에 응시할 때응 동그라미 2번 자격증 재교부 예밋줄 재에다가 동그라미 3번 등록신청 예밋줄 등 동그라미 4번 등록증 재교부 예밋줄 재에다가 동그라미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예밋줄 분 동그라미 분 6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 재교부 밑줄 신고 확인서 재교부 재에다가 동그라미 따라해요 응제 등제 분제 이 여섯 가지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건데 이렇게 내는 게 있고 안 내는 게 있지 여기 봐요 시험 볼때시 도지사가 실사하는 시험 볼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죠 그게 이거예요 1번 합격했을 때 자격증을 받습니다 자격증 교부의 수수료가 있어 없어 없죠 자격증의 재교부에는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또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놔두시고 주목하십시오. 종별 변경이란 말이 나오죠. 종별 변경은 뭐야? 종류 변경입니다. 여기 보셔야 돼 여기.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을 때에는 책에다가 체크하는 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책에다가 온갖 정성을 쏟고 그러지 마세요. 칠판에서 설명하면 칠판 보고, 책 보자 그러면 그때만 책을 보면 돼요. 자, 만약에 법인으로 등록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법인인 개업공인근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아서 뭐라고 부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교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아 종교하는 사람이 법인인 개업으로 바꾸는 거, 법인으로 등록을 받은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종별 변경이라고 해. 종류 변경. 그러면 이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건 폐업 신고하고 하는 거야? 폐업 신고 안 하고 하는 거야? 만약에 폐업 신고해버리면 더 이상 종기업자가 아니잖아요. 폐업 신고하고 두달 있다가 법인으로 등록을 받았다. 그건 종별변경이 아니라 재등록이죠. 그러니까 이 종별변경은 폐업 신고한다 안하고 바꾼다. 안하고 바꿀 때 종류변경이 되는 거지. 이렇게 종류를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신청서 냈잖아. 그럼 이렇게 바꿀 때는 또다시 등록신청서를 내란얘기야 그리고 이 등록신청서를 낼때 이때 냈던 서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같은 건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실무교육수료증은 변동사항이 있는 서류에 없는 서류요? 변동이 없는 서류죠. 그러니까 또낼 필요는 없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종전의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이쪽 등록증. 이쪽 등록증을 반납해야 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으로 등록 신청서를 내 가지고 등록을 받아버리면 등록증이 두 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중 등록이 되어버려 형사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꼭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아셨나요? 근데 네,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 여기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 복덕방 사장님 있잖아요. 복덕방 사장님 중개인이 낮에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야간에 학원에 다녀 야간에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버린 거지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그것도 관할 안에서 복덕방 사장님이 자격을 취득하여 김포시 같은 관할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이렇게 바꿀 때에는 등록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등록증 교체 방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종별변경은 원칙적으로 뭘 내야 돼? 등록신청서를 다시 내지만 이 경우만 유일하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낸다고요 아셨나요? 그냥 이건 형식적인 거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 알아두시고 이 사람이 시험에 잘안 나오잖아요 3%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책을 봐 줄게요.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 종별 변경. 그 밑에 미줄 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40페이지.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 변동 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끊고 미줄 쳐요. 종전에 등록 증은 이를 꼭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책은 됐고 여기 보세요. 자 휴업입니다. 만약에 어떤 중업자가 작년 말, 12월 말에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휴업하겠다고 라 휴업 신고했어요. 휴업 신고는 법을 위반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야? 본인의 선택이죠. 그럼 좋다.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휴업 기간 중에 폐업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업할 수 있겠죠. 근데 2월 말일 날 폐업신고했어요. 그러면 원래 예정된 휴업기간인 3, 4, 5석달 남았잖아.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재등록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작년 말 업무정지 5개월 맞은 거야. 그래서 너는 내년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5개월 업무정지다. 업무정지 받았어요. 업무정지 받은 사람 그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만두는 건 가능하지. 그럼 만약 2월 말일날 폐업신고 어, 말일 폐업 했다.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월? 3개월. 3, 4, 5. 석 달간 업무정지는 계속 진행되는 걸로 가주합니다 우리 법이. 그래서 석 달간 재등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5월 말이 넘어 6월 초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안 된단 말이야. 아셨나요? 업무정지 중에 폐업할 수 있어? 없어? 해보할수 있어요. 자 등록 신청 서류는 책을 봐줄게요. 39페이지, 39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거기 보면 가로 1번 등록 신청 서류가 있고 등록 신청 서류에 자 보겠습니다. 등록 관청은 자격증 발급 시 도지사에게 등록 다시 등록 관청은 끊고 끊고가 뭔 말인지 알죠? 사선을 쳐주면 돼요.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의 밑줄처에 자격 확인을 요청. 여러분, 김포시장이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가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에 게 확인 요청하잖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확인을 요청한단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응? 김포시장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가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한테 이 사람한테 자격증 줬냐, 발급했냐,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김포시장한테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다 그 소리지 어? 봐봐 내가 서울시장한테 자격증 받은 사람이야 근데 김포시장한테 가서 등록을 신청하니까 김포시장이 서울시장한테 확인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중개사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기네가 확인하잖아. 이게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뛰어내리고 싶다, 진짜. 응? 두 번째,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밑줄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의 밑줄, 건축물대장의 미줄 그러면, 그러면, 자격증 낼 필요가 없고 법인 등기부 낼 필요가 없고 건축물 대장 낼 필요가 없잖아 자기네가 확인하니까 여기 보셔요 옛날에는 인감증명서 뗄때 여러분 인감 등록해놓았습니까? 인감도장 등록했죠? 그 도장이 뭐냐면 그 법이 인감증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인감신고를 여러분 다 해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에 인감도장 뗄때 어떻게 됩니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야 돼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해달라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 내놔라 도장달라 그래 그래도 도장을 담뱃값 포장지로 쓰이는 셀로판지에다가 찍어 인주 묻혀가지고 찍은 다음에 자기네가 보관하고 있는 인감대장을 가져와 대장을 놓고 셀로판지에 있는 그 찍은 도장을 인감대장에다 대조를 한다니까 육안으로 대조해서 맞잖아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 틀림없다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다시 인주를 묻혀가지고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줘 그러면 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두 개를 들고 중요한 법적 거래를 하러 갈때 내가 이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그걸 내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인감도장을 찍고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 틀림없어요라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확인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옛날에 그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동사무소 가면 인감증명서 떼줘, 안 떼줘? 안 떼줘. 뭐가 있어야 떼주지.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전선화돼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인감증명서를 뗄때 인감도장 없어도 돼. 신분증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동사무소가 아니고 부산에 가도 돼. 거기 와서 증명서 떼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본인확인 어떻게 해? 신분증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감신고할 때다 지문 날인 다 해놨어 손가락. 그래서 딱 엄지 올려가지고 본인확인 되잖아. 그럼 인감증명서를 떼줘. 그러니까 걔네가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에 도장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은색으로 돼 있는 거 올라오잖아. 안 봤어? 은색으로 돼 있는 거? 인주를 찍지 않는다. 인주 묻혀가지고. 도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부, 행정, 기관끼리는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유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이런 서류를 갖다 내냐고. 낼 필요가 없지. 자기네가 확인하면 되지. 골? 네. 오늘 집에 4시에 갈줄 알아, 일단. 여기 봐. 그러면, 자격증 사본은 자기네가 확인한다. 법인 등기부 자기네가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 자기네가 확인한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과장과 파산장과 자기네가 다 조회를 하잖아. 낼 필요가 없어. 자법대결. 자법대결. 이거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지금 낼 필요가 없고, 나중에 내면 돼. 나중에. 내긴 내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지. 실무교육 서류증 사본 내야내 내야 되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낼 필요가 없고 여권농사진 내야 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내야 되고 아직 대장기재가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사유서가 들어가야 되고 외국 사람만 이 서류 결격 미해당 증명서를 내고 외국 법인만 영업소 등기 증명서를 제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도 다 시험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지 주업과 업무정제를 비교합니다 주목하시고요 한번 하고 두 번은 연습을 지켜줄 거예요. 자, 먼저 휴업과 업무 정지를 비교하면서 폐업할 수 있나요? 할수 있죠. 폐업할 수 있잖아요. 재등록할 수? 있다. 재등록할 수? 없죠. 아까 했잖아. 안 된다고.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업무 정지 중이라도 사무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돼요. 단, 다른 중개업자한테 가는 건안 돼. 비어있는 사무실로, 비어있는 사무실로. 그다음, 휴업 신고할 때,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에 반납이 있어, 없어? 있어요. 반납해야 돼.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 반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약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는 문만 닫으면 돼. 등록증 반납이 없어. 등록증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재개신고, 휴업기간이 끝났다. 휴업기간이 끝났다. 다시 문을 연단 말이야. 업무 재개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요. 왜? 등록증이 없잖아.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등록증을 반환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재개신고가 들어오면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줘요. 즉시 반환. 자 여기는 재개신고할 필요가 없죠. 등록증이 벽에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재개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휴업과 업무정지는요 이렇게 다섯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열 가지가 돼열 가지를 나중에 비교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외우는 게 아니야 다 수업 시간에 해결하는 거지 연습을 한번 하고 갈게요 연습 지금부터 대답을 해, 하, 하는데 틀려도 좋아요 뭐 틀릴 수 있지 그런데 대답하려는 노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 OX를 판단하면 노력을 해야지 자. 휴업이고 업무정지야. 자 폐업할 수 있다. 목소리가 작으면 훈련은 중지하겠습니다. 폐업할 수 있다. 수 있다. 재등록할 수 있다. 재등록할 수 없다. 나머지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되죠. 사무소에 이전할 수 있다. 등록증에 반납이 있다 없다. 있다. 등록증 반납이 없다. 없다. 재개신고할 필요가 있다. 재개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끝내요. 그리고 다른 공부하고 책에다가 온갖 정성을 쏟는 건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 집에 가서 안 보잖아. 시간도 없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졸지 말고 열심히 수업 시간에 하고 조금 부족한 거 쉬는 시간에 보고. 오늘 복습을 해야 되겠다. 오늘, 오늘 배운 거 중에 어디가 좀 헷갈린다. 거기만 잠깐 복습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아셨나요? 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